내 차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새 차를 샀는데 장구장도 심하고 센터에 방문해서 점검도 받고 AS도 받았는데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이럴 때내 차가 제작될 때 시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제작이 됐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때를 잘못 맞춰 구입을 해서 그런 건지 미뤄야 할 시기가 있는 건지 흔하게 떠도는 내용을 몇 가지를 팩트를 알아보려 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업차득 윤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던 내용이 사실일까 정말일까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신모델 출시 직후엔 차를 사지 마라. 자동차는 보통 2만에서 3만 개의 각 부품들이 조립돼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은 의장 라인에서 사람의 소원을 거쳐야만 조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언제든 불량과 하자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신모델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개발과 시험 테스트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 거고 생산 라인의 작업자들도 기존의 작업 공정과 차이가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운전해보면 내외장재가 견고하게 조립되지 않아서 잡음이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차체 이음매 부분이 단차가 생겨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모델이 나오게 되면 자동화 컨베이어 라인의 속도를 평소 때보다 조금 늦추어서 작업자가 작업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같아두 번째 y e a on h 장기화된 파업 기간에 생산된 차는 사지 마라. 파업 기간에 차를 주문하게 되면 출고도 늦어지고 아무래도 생산 라인의 작업에 연계성도 떨어지고 차질이 생겨서 제대로 된 퀄리티의 자동차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일까? 최근에 기업의 파업의 형태는 전 근로자가 한꺼번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시간만 하는 것이고 잔업을 하지 않는 시기인 거지 다만 일을 하는 작업자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좀 가는 내용이지 세 번째 야간 근로시간에 생산된 차는 사지 마라. 동치뷰 이 내용은 과거의 완성차 업체들이 주야간 2교대 근무의 형태를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차량을 생산했을 때 간혹 야간 근무 시간에 생산되는 차는 사지 않는 게 좋다는 추측성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해서 새벽 1시 이후에는 생산 라인을 멈춰서 불량률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주간 2연속 교대제가 도입되기 전에 나왔던 추측성 말인 것 같고 오, 이 내용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 네 번째 신입사원 연수기간에 생산된 차는 사지 마라. 이 내용은 흔하게 들어본 내용은 아닐 거야. 사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신입사원들에게 1, 2주 정도의 연수기간 동안 자동차가 조립되는 공정을 가르치고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공장 생산 라인에 배치를 한다고 해. 대부분 연수기간이 1월에서 2월, 그리고 7월에서 8월 집중돼 있고 1년에 두번 정도는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립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입사원이 조립하게 될 경우 불량률이 생니다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작은 불량이 발생해도 품질 검사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시사원들이 배치되는 곳은 극히 한정된 작업 공간이라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또 최근엔 조립라인의 근무요원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 생산라인의 실습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추측성인 내용으로 이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인 거지 동취류 이렇게 해서 자동차 구입을 피해할 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 좀 되셨습니까?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될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 동티뷰